안녕하세요. 박격포의 진심인 남자, 박진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박격포가 나온지 벌써 두달 정도가 됐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없는 걸 보니까 박격포는 역시 쓰레기... 오늘은 박격포의 최대 사거리인 700m 거리에서 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격포를 700m 거리에서 맞추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기 정확하게 700m 거리에 있어야 하고 적의 활동 반경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깸지 기여야 합니다. 저는 일단 지도를 키고 테이고 한가운데 있는 비밀의 방을 타겟으로 700m 거리를 측정했어요. 자, 반지름이 700m인 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저 원을 밟고 비밀의 방을 향해 박격포를 쏘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서 파밍을 시작했어요. 박격포, 박격포, 다른 것은 다 필요가 박격포, 없습니다. 박격포, 박격포, 박격포. 일단 박격포부터 하지만 M4는 네, 못 참지. 개꿀. 박격포는 역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격포는 드랍률이 낮아서 두세 판에 한 번씩 볼수 있기 때문에 나왔쥬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격포를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루어도어 후후 <웃음> 와 진짜 들어오네. 간단하게 적을 잡고 아까 계산해 놨던 700m 거리에 가서 테스트를 할겸 포를 한번 쏴 봤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오케이, 여기. 박격포를 설치한 저는 방향을 잡기 위해 비밀의 방에 핑을 찍었고 악격포를 발사했습니다 하나포 발사 준비 끝 발사 둘셋 <웃음> 포탄은 목표지점과 살짝 빗나갔지만 한가지 깨달은게 있습니다 포탄이 포물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쏘면 조금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과망해라. 다음판은 파밍을 하다가 자기장을 봤는데 자기장이 위쪽으로 걸려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700m를 정확하게 잴수 있는 종이 박스로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박격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파밍을 하던 중에 저기 차를 타고 왔고 어?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저는 이번에도 손쉽게 손쉽게 죽어버리기 이번 판은 박격포를 먹고 자기장 안쪽에 적들을 발견했어요 오호 쐈어? 일단 핑부터 찍고 저는 대충 700m 거리에 자리를 잡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자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긴가? 계산을 마친 저는 박격포를 설치하고 발사했습니다 조비가 여긴가? 발사! 둘 셋! 판은 정확하게 계산한 곳에 떨어졌지만 적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음판! 이번판은 북산사에 혼자 떨어져서 파밍을 했고 박격포도 먹었습니다. 자... 계산 좀 해볼까? 비밀의 방에서 700m가... 여기! 계산을 마친 저는 핑으로 가서 박격포를 설치했습니다. 발사 둘셋 아... 조금만 더 앞에서 쏘면 될것 같습니다 단판! 박격포를 먹은 저는 비밀의 방이 보이는 곳에서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어어어어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저는 잽싸게 차를 타고 박격포를 설치하러 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후. 가자 발사! 둘, 셋! 한발 쏘고 한발더 아... 뭐야? 맞았다! 첫번째로 날아간 포탄은 아쉽게 빗나갔고 두번째 포탄은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음... 야 저기 뭐가 날아간다? 일로 오는 건가? 야, 피, 피, 피, 피. 아! 너는 왜 거기 있냐? 700m 거리에서 박격포를 맞추는데 성공한 저는 기절한 적들을 어떻게 놀려줄까 잠시 고민한 뒤 춤을 췄습니다. 지금 하나 쥬 개킹 받쥬 죽이고 싶주응 근데 못 죽이죠? 어떤 박치쥬 아무것도 못하쥬 그냥 환하쥬 개킹 받쥬 적들은 놀리는 사이에 죽어버렸고 복귀전에서 살아남은 친구가 복수를 하러 왔다가 다른 적들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치킨 밖에 없습니다. 탑1까지 살아남은 저는 침착하게 남은 적들을... 끝! 유바!